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어, 세세마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 여, 어, 열심히들 지금 뭐 진행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것도 제대로 간 제대로 한번 두번 원타임 투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쓰리타임 포타임 뭐 이런식으로 투타임 원타임 이렇게 가다가 어 이렇게 제대로 갔을 때가 이제 그메스터의 자격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부의 자격이 있는 거죠 카드로 긁어서 간 사람이 그 무슨 실력이 있다고 누구를 가리킨다는 게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쎄쎄 는데 저희가 편의상 쎄쎄 말하고 이제 그냥 에, 마스터를 그냥 붙여 주는 건데요 그, 그거 그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는 네트워크 역사상 정, 야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에, 그 밑에 하위 직급자한테 50%를 갖다가 마케팅 프랜상에 그렇게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급 도전에 네, 저는 그냥 그 직급 도전하는 분들이 에, 제일 많이 그거를 어기고 막 그냥 카드 긁게 하고 막 왕따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제가 성공적인 복제가 일어나서 원타임, 투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재계도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문화화되고 그게 복제가 됐으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세마 같은 것들이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 왕따고 간택 뭐 이런 그래서 완전히 간택된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왕따 그지들끼리 그냥 막 직급을 몰아서들 그냥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줄줄이 사탕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크라운 간다니까 막 그냥 그냥 그때가 그때 그냥 따라가면서 뭐 거기서 또 위에서 또 돈을 받고 뭐 그런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그 그, 그,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에, 협잡 협잡도 그냥 아주 야비할 정도로 진짜 이건 뭐 실력하고 는 전혀 관계 없는 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는. 맨날 밑에 있는 분들만, 어, 저게 안 되는 거죠. 돈도 안 되고, 맨날 그러다가 이용당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왜 그러냐면, 문화 자체가, 간택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 긁어서 나중에 국장 가서 5천만원, 뭐, 본부장 가서 1억씩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어디나 다, 뭐, 조금 그, 다가만 있을 뿐이지, 다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데, 그분들은 모르고 그렇게 갔죠. 근데, 옆에서 왕따 된 거의 80%가 왕따 된 쪽이죠 같은 센터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왕따 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뭐 저쪽에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자기네들끼리 카드 긁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가, 가고 직급들을 그냥 막 수직 상승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직급 인프레죠 뭐 한두 정도 직급 인프레가 아니고 한세 단계 내려가도 실제 그거에 맞는 그거 돈을 못 받거든요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때 왕창 갈 때만 한번 받는 거지 에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에 소외된 그룹 왕따 그룹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직급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못해도 못해도 그래도 본부장까지 갔는데 아유 그래도 못해도 저기 국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팀장 오토팀장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니까 속상하죠해게도 오토팀장만 제대로 만되더라도 천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이고 이러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를 내려도 세계를 내리고 거기에 오토자가 안 붙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 직급 도전으로 가는 거 완전히 오토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왕따 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괜히 부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만 맨날 그 찌질이도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 세미 세일즈를 갖다가 진짜 이거는 야, 네트워크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제도로서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 수상 및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애터미 앱솔루트. 앱솔루트의 우수성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상 켈지 포스터 2종을 마이크로 채널에서 소개합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소형 가로 42cm, 세로 55cm, 대형 가로 60cm, 세로 78cm 규격입니다. 켈지 포스터는 기존 유포지와 다르게 탈부착이 간편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가격 문의는 좌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잠시 프로모션으로 있다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 의견이 맞나? 그것도 또1십월까지한 되는데, 아유 또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왜냐면은 한 번, 네트워크는 구조 자체가 폐쇄사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걸 갖다 다시 없애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에세 시작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는 장기 논문으로 이제 세미세일즈라는 게 어떤, 어 정확한 직급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제는 그 정, 고정된 변수로 이제 갈 확률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데 뭐 한다고 그걸 또 또 하다가 또 말고 그러겠습니까? 회사 매출도 올라가고 서로가 다 좋은 건데 그리고 하위 직급자들이 어 돈이 월백이라도 된, 되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마케팅 마케팅은 사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피입니다. 피가 돌면은 못하던 사람도 막 이렇게 막 열정이 끌어오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뭐 얼마나 출혈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안에 어마어마한 그거를 써서 지금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취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퇴색을 시키거나 그거를 잘못 왜곡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다르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직급 도전을 갖다가 더 부츠키는 더 쉽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직급도 아닌 것을 그리고 그걸 갖다 가뭐 한다고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이건 있을 수 없는 네트워크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진짜 제도로서는 최고의 제도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인지를 하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뭐마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본질이나 기본은 어, 어디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마케팅 큰 범주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내 충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사업 설명을 할때그 연금 소득을 갖다가 진짜 난꼭 받아, 받아야 되겠다. 난 연금소득 아니면 내가 이거 할 이유가 없다. 그, 그런 마음을 굳힌 사람. 그리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경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급도 좀 하시는 분들은 재수없게 이거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거, 그런다고 또못 보는 사람들도 참 되게 제가 보기엔 너우스운데 그, 그 틈바구니에서 또 이렇게 보시고, 비전 보시고, 지금 또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익의 원천과 배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는 수익의 원천 있죠? 현빈, 뭐, 전지현이 이런 광고 모델 써가지고 걔네들한테 몇십억씩을 주고 막 요즘 돈십억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런 애들 보면 걔네들 뭐 백억짜리 집에 살고 막 그러,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걔들한테 주는 광고 비용 다 아끼고 아직 아끼는 게 아니고 주질 않고 그 다음에 그 요즘은 이제 촌시럽게 총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하든 뭐 하더라도 유통 경로 라는 건다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건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중간 대리점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가든 어떤 나름대로의 그 상품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로가 좀, 에, 좀 틀리다 뿐이지 유통 경로는 다 있게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 20%, 20%에서 약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 푼도 안 드리고 그거에다가 질을 높여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만들어서 그 3, 40% 되는 그 중에서 35% 선상에서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위직급자들한테 50%를 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미세일즈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더 많이, 그러니까 기본에 더 충실하고 단단해진 거죠. 근데 그 제도를 그 잘못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세미세일즈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이거는 해내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가야 된다. 뭐 화이팅! 그러고 뭐 난리들을 쳐요. 무식한 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갖다가 마치 에 그거 그거 다 있냐 그러고 막 이렇게 호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에 무식함에 아주 극치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함은 겸손해야지.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갖고 그냥 막그 무슨 뭐저 이렇게 선동 선동하듯이 그래갖고 무슨 해내는 사업입니 어서 주소들은 풍어린 있어갖고 내 톱바닥에 있어 있어봐서 그런지 해내는 사업이 해내는 사업은 맞는데 그럴 때 쓰라고 있는 해, 그 해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제대로 하고, 양식껏 제대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살려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어 결단을 촉구하는 거기에서 해내는 사업이지, 무식하게 직급을 맞춰갖고, 그냥 카드 긁어서라도, 그냥 맞춰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냥 직급을 갖다가, 그냥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그냥 막, 그냥, 네트워크도 없는데. 그렇게 가라는 쪽으로 많이들 그렇게 써먹거든요. 직급 도전하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전혀 현혹되면 안돼 그건 자기네들 목표로갔다가 자기네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굉장히 그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미 한 5년을 갔다가 해서 4년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됐는데 제가 3년 6개월 때도 그룹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갑니다. 요번에 어, 가야 됩니다 그러고 저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룹이 됐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저제 위에 스폰서들이 제또 직원이었고 왔던 친구서부터 그 위에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아닙니다. 지금 은 이거 이 지금 이 상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장님 밑에 파트너들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 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에 다시 충실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로 간다고 제 나름대로 마음 먹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진짜 그때 막 열정 막 끊고 막 이랬을 때그러고 진짜 갈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 스폰서들이 말려서 제가 1년 3개월을 갔다가 못 갔어요 안 갔죠?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말립니다.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부터 그 위에 있는 스폰서까지 같이 상담하시죠. 그래갖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얘기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되고 이건 는 어, 그리고 또그 위에 있는 스폰서는 이러기 때문에 지금 간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 저목저목 그거를 다 얘기해주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괜히 그렇게 갖고저 말고 제 파트너분들이 힘들면 그건 전 1년 3개월을 갖다가 못 갔어요. 안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야. 거꾸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무슨 이렇게 그냥 선동, 전 선동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장이죠. 완전히 그게. 아주 나쁘게 조장을 해가지고 안 가고는 못 베기게끔 그냥 주변을 만들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마케팅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 알겠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그 기본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자꾸만, 어, 거기서 그냥 파열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양산되고 고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실망을 느끼고 공만두고 애터미는 좋은데 애터미 그 인간들 그래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 애터미 하는 거 말리는 사람들 전 수도 없이 봤거든요 뭐왜 그렇게 말려요 애터미 지금 물건을 쓰신다며 그랬더니 아유 그거요 애가 터지게 돈이 안 되는 거 그 인간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밑에서 얼마나 당하다가 몇년 만에 그만뒀는지 그런 분도 한두 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미 세일즈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기본에 입각해서 찬찬히 가더라도 이제는 드디어 기회가 됐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도 또 카드를 옛날에 하던 그거대로 아 이제는 이제는 저기 뭐죠 그 간택된 사람 말고, 왕따 그룹에 있던 사람들도, 아, 세미세일즈 정도 가는 거니까, 거의 반부터 조금 위니까, 나도 요번에, 아유, 그냥 쪽팔려서도 가야 되겠어. 100만원에도 한번 받아놔보자. 100만원 받고 200, 300 재고가 있게 되고, 그리고 긁는 만큼 실력 없어집니다. 기본서부터, 기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원타임, 투타임, 이럴 때일수록 더 충실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카드를 긁어서 그렇게 가는 거는요. 250만, 250만 세일즈마스터를 맞춰가나 150만, 150만 맞춰가나 맞춰가기 마찬가지예요.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액에서 그림의 떡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쓸데없이 그거 가 한다고, 뭐, 뭐, 뭐가 생긴다고 그 꼴랑 100만원 받자, 20만원 더 받자고 그걸 해요. 재고가 남고, 그 다음에 내 실력은 없어지고 내 정통 정, 정체성도... 없어지면서 전통성도 없어지는 건데 결국엔 그들의 하수인이나 되는 거고 그리고 하수인들 나이들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금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금소득하자고 이, 이, 이걸 이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부절주야 열심히 대든안 되든 간에 열심히 하고 몇년십년을 있었네 팔년을 있었네 뭐칠년을 내가 지금 모토판매사뭐 수동 뭐 이래 가면서 수동으로 맞춰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수동이란용어 없습니다 예?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저 자동 판매사가 안 되니까 오토가 안 되니까 자, 그냥 이해사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수동 판매사라는 게어어요 수동 판매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긁어서라도 맞춰서 가는 맞춰서 가 카드 그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수동 판매사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우리 마케팅 프로에도 없이 분들 회사에서 지, 그렇게 그런 용어가. 이, 저기 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마시고요자자 자 드디어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세미 세일즈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할거 아닙니까 절대로 쿨다운 하시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드 써서 갈 생각은 내가 카드를 써서 나중에 조금 모자라면 그거 맞춰서 도2 0만원은 뭐 20만원 내가 좀더칠두고 20만원 받는데 최소한 그 정도라면 모를까 그 정도라면 말, 모를까 카드를 써서 여차 저하면 맞추겠다 맞춰서라도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날생 거예요 카드 왜 그러냐면 카드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없는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이, 네트워크 하자고 온 사람들인데 네트워크 없어요 카드를 쓰는 순간 그래서 네트워크 없네요 네트워크 없다 그건 뭘 의미하죠? 연금소득은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카드는 카드를 쓰는 걸 염두에 뒀다 그거는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랑 이코입니다 똑같아요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는 뭡니까? 연금소득이 꿈도 꾸지 말아라 그건 똑같은 등식의 얘기예요 그데도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 그러아유씨 그래. 이번에 한번 해봐 이런 자꾸만 이런 이, 이렇게 흔들려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그 다음에 그아까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20만 원 15일에 20만 원 20만 원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 그거 사실 우리가 이거가 원래 빅 비즈니스다서 연금 소득으로 월에 그래도 몇 백씩을 그냥 대대손손이 아니 내 최소한 내 당대래도 그렇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겠다 그러는데 그 20만원은 그거에 비하면 그건, 그건 껌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한 그 정신서부터 썩었기 때문에 그영금소득은그 순간 생각하는 순간 날아간다고 그랬죠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백투더 베이직 제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기본에 입각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몇 년을 했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해서 가야 됩니다 기본이 뭐죠 큐 퀄리피케이션 저기에서 (30만 피비의) 의미를 진정코 알고 나는 이미 한 지가 오래돼서 뭐 나는 이미 뭐 위에서 막 (30만 피비) 쌓아주고 아니면 뭐 내가 뭐 해서 같은 뭐 이미 제 지난 지 오래됐으니까 (30만 피비가) 아니고 이게 영구 누적 아닙니까 본인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아유 30만 피비, 300만 피비가 넘은지가 언젠데뭐 누적된 게뭐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30만 피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세스마 때문에라도 지금부터 막 영입되시는 그분들한테 30만 피비의 의미를 갖다가 그건 자격이다. 이 네트워크 애터미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고 이거를 갖다가 30만 피비를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제대로 써봐야지. 뭐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석 달이 되든 뭐 1년이 되든 그래야 그 큐의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철수와 영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들도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도 큐를 큐를 해야 돼요 30만 pb 30만 pb 어? 그러니까 나한테 월 12만원이 나오네 어 재밌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네트워크 예요 그러면은 뭐죠 그거와 연동돼서 큐 다음에 나오는 게 6만 원한번 받느냐 두번 받느냐 원타임 투타임 원타임 투타임 전번서부터 제가 한번두번한번두번 번, 번, 번 그랬는데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적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표상으로 전부 한번두번세번두번 번, 번, 번 이걸 갖다가 한번두번 이렇게 쓰기가 모여서 원타임 투타임 time, time. 영어로 하면은 한 번이 원타임 이거든요 두 번이 투 타임이고, 원 타임, 투 타임, 투 타임, 쓰리 타임. 투 타임, 포 타임, 뭐, 쓰리 타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아, 요게 요러니까는 포 타임까지 갔다가도 또투 타임으로 내려올 수도 있구나. 아, 내가 이거는 꾸준히 이을 갔다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그냥 잠시 그 한눈팔고 잠시 드라마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뭐 무전포 무, 무자본 사업이고, 엔잡이고, 뭐 부업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정신은 미래의 그 불안한 요소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악당 같은 그 돈, 돈을 갖다가 내가 그냥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항상 신경을 써야, 아, 투 타임, 쓰리 타임, 포 타임 되다가 쓰리 타임 정도 내려가는 건 모르는데, 포 타임 가다가 투 타임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가급적이면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포 타임, 파이브 타임, 파이브 타임, 식스 타임 이렇게 가면은 그때 세세마가 없더라도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도 아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5 타임 6 타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아 세일즈 마스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태껏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잖아요 그냥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마케팅 플랜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그 원리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재미나게 하면서도 기초가 단단하면서도 연금소득이 탄탄이 되면서도 나뿐만 아니고 이거 교육사업이니까 파트너 분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복제를 시켜서 그분들도 재미나게 그러면서 기본에 입각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기본에 충실하게만 가면은 처음엔 좀 늦는 것 같지만은 기본이 어느 정도 닦여지고 파트너들이 그게 복제가 되면 그냥 집단으로 집단 성공으로 갑니다 아자 좀그 연합 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거기 그렇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냥 팀마다 집단 성공 이라는 거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와 이거 진짜 이건 뭐꼭 지점에 있는 그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나가라고 도안 나가죠 자 오늘 그거는 연금 소득 화도로 얘기하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를 얘기하는 거 이지 않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를 갖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특히 아메이나 애터미처럼 이렇게 생필품 네트워크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 네트워크이냐 사업자 네트워크이냐 100% 사업자 네트워크입니다 새로 오는 분들한테 전체적인 그 기초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런 마케팅 불안을 얘기할 때 그때 이건 사업이니까 사업으로 결심 때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아니면 은 여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이쪽에 소비자 그룹 50, 이쪽에 소비자 그룹 50을 갖다 이렇게 만나면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써가지고 그게 이제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네트워크로 얘기해요. 특히 우린 생필품 다단계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만 뜨면 칫칫칫 보통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견마저도 보여요. 그러나 여태껏 그 64년 동안의 역사 중에 사용자 네트워크로 해서 성공한 그러니까 소액에서 여기로 얘기한다면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맨날 수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저희 25년 뭐 그래도 좀굵직굵직한 그래도 외국계다 단계 중에서도 이름 있는 저기 아메에서도 다이아몬드를 했었고 메나텍도 구이 구동하는 데거든요. 한국 내에서도 구동하는 데고 굉장히 돈 많은 회사고 제대로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제가 그것보다 하나 더 위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는암 지금 애터미 와서도 지금 12년 13년째 아닙니까 저도 그러니까 12년 만 12년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니까 대중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건 소비자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임했을 때는 진짜 100% 사업자 네트워크에요 반증으로 제가 하나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메이오 5년 몇 개월 할 때는 그때 사업을 갔다가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온 제품이, 온 생필품이 전부 아메이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언젠가 내가 이제 제가 이런 좀 급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할 그런 좀 타임이 왔을 때 세세마 막 이렇게 막잘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듣고 많이 이렇게 저 많이 성공했을 때 언제 이제 제가 그런 여유 있는 얘기를 할 때쯤 되면 제가 왜 아메이 하다가 다이아몬드까지 가서 그만뒀는지 까지도 이제 그 서글픈 사연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게 다 녹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네트워크 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100% 사업자 네트워크 예요 그러니까 는 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한 게 아메이 할 때는 100% 거의 100% 아메이에서 안 나오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100% 를 썼는데 아메에 그만두고 나서 거기에 있던 제품들 다 없어지는 한 5-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는 아메이 제품 단 하나도 안 씁니다 자 근데 애터미는 아니죠 애터미는 고만도도 해모임 드시고 또 칫솔 쓰고 고만도도 쓰는게 이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에이그 마이크로 뭐좀좀 좀, 너무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고만 도서 쓰는데 아메인은 나오면 한 사람도 안 씁니다. 한 제품도 안 써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을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스폰서한테 권유를 받고 뭐 해서 이거 할때 제품 많이 썼습니까? 에트미 제품? 해모임 먹다가 몸이 너무 좋아져 갖고 나오신 분들은 해모임 뭐 친생유산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몸에 좋아지는 그 그 관련된 것들만 죽으라고 쓰시다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늘렸지 처음부터 그렇게 확 늘렸습니까? 그죠? 근데 그나마라도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개, 세개 나와서 저희 아자민에 있는 멤버들 평균적으로 쓰는 게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한 사람의 쓰는 그 PV의 가지수, 그 제품의 가지수와 제품 쓰는 그 애용의 마인드가 그냥 사용자들 있죠? 사용자들 그냥 우리 회원 날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회원에 있는 그런 분들 쓰는 거에 20배, 30배가 돼요 가짓수로 보면 은 2, 30배가 되고 너, 되고 그 다음에 치지 PV도 그냥 10배 이상씩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 자체가 사실은 사업자 네트워크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어, 우리도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저는 이미 여기 기성사업자들이 다 들어와서 제거로경쟁하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건 진리니까 실제 해보신 분들 뭐 저뿐만 아니고 저기서 네트워크 좀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 몇십년 이상 했다는 분들 이계기하 아유 그거야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사업자 네트이죠 그냥 초보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듣고 했지만은 아이 몇년 하다 보고 직급까지 올라오고 100% 사업자 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자 네트워크 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업자 네트워크로 해야지 인쇄 수입, 연금 수입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언제 또 바꿔서 햇가닥 쿠팡으로 갈지도 모르고 햇가닥뭐또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업자들은 아니거든요 이거 고만두지 않는 한은 고만도도 쓰는 게또 우리는 그거 하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림 없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아, 제 얼굴 안 나오고, 이렇게, 그, 카다로, 그, 저,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아, URL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남한테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것부터 해서 여러 용례로 그거를, 연결, 공유, 그 다음에 링크, 막 이렇게 할수 있게끔, 어, 5분짜리, 10분짜리,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사업자 용도 또 소비자 용도 해 가지고 제가 아주 다양하게 그 16페이지 짜리 그거를 갖다 다양하게 시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 해서 직급도전 얘기 한마디도 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급도전은 얘기 안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신규 초보자들한테 제가 그냥 점잖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용도별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든 또 응용해서 더 하시든 아니면 나는 그것까지는안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장까지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떠다가 그냥 저기 링크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날리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초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거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 이 사업은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품을 파는 사업이라고 이게 사용자 네트워크이면은 제품을 팔아서 가도 성공하겠죠 근데 제품을 팔아갖고 성공한 사람못 봤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품을 팔아서 가면 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00% 실패합니다 왜냐면 본질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 네트워크로 착각을 하시고 쓰는 분들, 회원들은 사용자 네트워크예요. 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팔아서 가는 분들은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딴 사람들이 사업은나서질 않아요. 아우, 난 너처럼 그렇게 팔아서는 못 가겠어. 어우, 너, 너처럼 그렇게 하고, 뭐, 맨날 미팅 다니고, 허구한 날 밥해주고, 밥순이에 뭐, 별, 온갖 닦아리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아우 난 나, 너가 못 하겠어. 말은 안 해도 다그 마음이 있거든요. 제품 팔아서 가는 분들의 그 끝은 그렇게 아, 자기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뭘 해야 돼요? 철수 영이한테 제대로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사업을 이해시키고 이 사업을 초, 사업으로의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팔면 은 실패합니다. 꿈을 팔면은 100% 성공합니다. 꿈을 판다는 건이 사. 우리 애터미는 도구 아닙니까? 내 꿈을 실현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꿈을 판다는 얘기는 애터미를 판다는 얘기죠. 사업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사업자 네트워크니까 100% 사업자 네트워크니까 그거를 본질을 제대로 아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를 철수형의 초대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안착을 시키고 철수형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또그 사람은 또그 밑에 또철수형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사업자 네트워크로 그 중에는 뭐 사용자들도 많이 섞여 있겠죠 사용자가 더 많겠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닭기 먼저 내가 다 알게 되면 그냥 100% 사업자로 구성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결단 하셨다면 안 그러면 은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럼 집에서 그냥 쓰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사업을 하고 나오신 분이라면 절대로 카드 긁으면 네트워크는 땡이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철수형이한테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비전을 볼수 있게끔 행위를 해야 돼. 요 여기저기 가서 팔고 막 그냥 그 이런, 이런 거를 하면 그 사람 지긋지긋 아, 우난 너같이는 못하겠어. 그러고 그만.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 본질을 제대로 하시고 지금 세세마, 지금 한참 준비 중인 건데 지금 지금부터 서 이제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방송 나가면서부터 뭐야 벌써부터 뭐 이제 뭐 가야 된다 뭐하고 구체적으로 막 오다들이 내려오고 그걸 또 한번 맞춰야 되나 어쩌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지금도 지금도 그러는데 벌써부터 그러는데 뭐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4월 30일 마감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에, 마케팅도 이게 저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에 에, 한 그거죠.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본질, 기본에 입각해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복귀하시고, 원타임, 투타임, 기본에 충실해서. 30만 pb의 의미를 정확히 내가 써보고 알고, 그리고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되는 나부터 돼서, 그거를 복제시키는 사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뭐, 세미세일즈 20만원이라고 팔짝, 한 방에 고치는 거 아니니까, 첫점 추가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또 20만원 받아보겠다고 또 카드를 긋고또 위에서 뭐 이렇게 자꾸만 뭘이 쏴주든 내가 뭐안 되니까 이기에놔두가 완전 가짜를 양산시키는 거거든요. 가짜를. 그 가짜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 내 스스로를 가짜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트워크의 본질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고생만 죽도록 하면서 그러면 연금 수익은 꿈도 깨지 말라. 꿈도, 어, 저기, 꿈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오늘 그 얘기 해서 그 얘기 잘 명심하시고요. 원 타임 투 타임, 원 타임 투 타임. 그걸 갖다가 조금 좀 옛날보다는 이제는 고지가 빠르니까. 징검다리가 그냥 중간에 탁나아했으니까그걸 갖다가 충실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옛날보다는 훨씬 뭐 반에 반 정도로 쉬워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다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